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건 엔비디아 RTX 2060 슈퍼 품질 비교표입니다 이 품질 비교표 만드느라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니까 여러분 구독료는 뭐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꼭좀 부탁드려요 저번에 얘기 안했더니 백몇 개밖에 안 찍혀있더라구요 제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웃음> 장난 여기까지 치고 일단 이2060 슈퍼가 어떤 제품이고 그리고 왜 나오게 되는지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기존에 2060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이2060 349달러에 엔비디아가 신나게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성비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라인업이었고요 대체뭐 타회사의 제품이 없었던 거죠 잘 팔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엔비에서 저기 라인이 제일 잘 팔리는 핫한 라인업이지 우리도 제품 하나 내놓는다 해서 5700을 내놨어요 5 7 0 0 s t 와 같이 나왔는데 이 5700이 2060보다 8%나 성능이 좋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민감한 사람 체감을 할수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가격은 똑같은 349달러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엔비디아가 미리 캐치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은 미리 내놓으려고 묵혀놨던 제품들이 좀 있었나봐요 패치를 미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준비해놨던 2060 슈퍼라는 제품으로 맞받아 칩니다 이2060 슈퍼는 5700대비 4%의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2060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2060 슈퍼는 12%의 성능이 좋은거죠 뭐 스펙으로 따지자면 은뭐 쿠다코어 개수가 252개가 더 많고 그리고 클럭은 30 클럭이 떨어졌지만 비디오 메모리가 6기가에서 8기가로 증설이 되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아, 이런 장점 때문에, 수능적으로 10% 넘게 증가할 게, 대체적으로 예상은 됐던 거예요. 코어 숫자가 10%도 많고, 비디오 메모리가 올려줬는데, 10% 이상 더 많고, 당연히, 꽤나 많은 선능 향상이 있겠죠. 근데, 이좀 아쉬운 게, 3 9 9달러져 내놨어요. 나는 당연히 이것도 기존 가격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내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60을 그냥 버리지 못하니까 가격을 낮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넣어보니까 가격을 올리려 50달러 가까이 올렸던 거죠. 50달러면 우리나라도 눈으로 5, 6만원 이상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종이 안 됐는 2060과 계속 팔 거예요, 저거 2060S의 가격 차이는 제법 납니다. 얘는 40에서 50 정도에 퍼진했다고 치면은 얘는 뭐 46에서 60정도 포진해 있습니다. 제법 비싸진 거죠. 12폴의 성능은 더 받은 대신 돈도 더 내라고 있습니다 역시 황희장입니다. 장사 정말 잘하죠.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좀안 좋아요. <웃음> 소비절정 생각하자면요. 여튼 그 문제 때문에 사실 2060 슈퍼는 많이 팔리지 않는 편입니다. 1 0대 한대 혹은 두대 정도 들어가요. 2070 슈퍼보다도 덜 팔리는 편이죠. 2070 슈퍼가 더 비싼데도 그거 생각하시고 품질 비교표를 쭉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품질 비교표를 보기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리뷰한게 아닙니다. 물론 일부 값은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서 제가 직접 뭐 확인하고 넣는 것도 있긴 한데 온도나 소음같은거요. 대부분 해외 국내 유명 리뷰 사이트에서 차용해온 거고요. 교차검증은 충분히 했고 값, 변환, 환경변수 모든 걸다 감안해서 넣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내 거는 많이 시끄럽다 느끼면 여러분 케이스를 나쁜 거 썼거나 에어컨을 안 켰기 때문에요 계속 플로드로 돌면 시끄럽겠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아 신성적 리뷰 이상하더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리뷰가 아니고 품질 비교했는 거를 다 모아둔 객관적인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니까, 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악플을 다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용 다안 보고 그렇게 다시는 분이 있길래, 추가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잡설 그만하고, 품질 비교표를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우선,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 볼게요. 399달러. 6 플러스 2. 부스트 클럭은 1750. 그리고 소음은 33dB인데 온도가 다소 기존 제품보다 뭐 3,4도 올랐습니다. 왜? 쿨링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어요.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쿠더코어 더박아놨는데 쿨링팬 똑같은 거 쓰면 당연히 온도가 오르겠죠. 한 3도 가까이 기존 제품보다 올랐습니다. 어, 파스 점수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정도가 파운더스 에디션의 파스 점수고요. 그리고 비레퍼는 2만 4천에서 2만 5천 정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요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e m t e c 부터 보도록 하죠 e m t e c 같은 경우에는 제품 6가지가 내놨어요 그리고 라인업을 확실하게 나눠놨다고 봅니다 요좀 저렴한 스톰엑스 듀얼 제품 3가지 있잖아요 이 3가지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전원부가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도 못합니다 클럭도 100 넘게 차이나요 이 정도면 엄청난 차이에요 클럭이 100정도 차이면 근데다가 온도도 다소 좀 높게 나오고 LED도 화이트 단색입니다 컬러풀한 RGB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3, 4만원 더 투자하고 블랙모스터나 터보제스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적으로도 좋지 전원보도 좀더 좋지 쿨링도 좀더 좋고 소음도 좀더 낮습니다 어,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좀더 이쁘고요 모든 면을 봤을 때는 EMTEC에서는 요 스톰엑스 시리즈는 다 무시하고 물론 화이트를 꾸며야 돼서 어쩌수 없이 고르시는 분들 빼고요 그거는 사야죠 빼고 무시하고 바로 블랙몬스터나 슈퍼 터버제 아, 그냥 터버제시라 얘기하면 되겠죠 이두 제품 중에 하나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EMTEC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제품 보도록 하죠 추천 제품은 블랙몬스터, 터브시입니다 이번에는 2060 펠렛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펠렛은 두 가지 제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 e m t 하고 사실상 쌍둥이에요. 펠렛 그냥 2060 슈퍼 듀얼 제품 같은 경우에는 e m 그 t 스톰엑스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추천을 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죠.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능적으로 확실하게 떨어지고 소음과 온도도 아마 위에 애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듀얼 제품 패스하고 JS 제품 볼게요 J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터보 제, 제품하고 완전히 동일한 제품입니다 커버 디자인만 다르고요 그래서 온도도 똑같고 소음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컬러 하고 어, 기판까지 완전,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텍보다만원 쌉니다 만원 쌉기 때문에 만원 아끼려고 이거 사는 거 괜찮습니다 ST 컴다 AS 좋거든요 사신다면은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펠리 것도 터보 잭 보고 계신다면 그래서 어, 펠리 2060 슈퍼 제 AS 제품은 살만하다까지 하고 펠리에는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 건 기가바이트 제품을 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 2060 슈퍼는 세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어로스 제품, 게임 오시 제품 윈드 포스 제품 이렇게 나눠져있습니다 얘네 확실하게 라인업을 나눠놨기 때문에 전원부가 진짜 단계적으로 떨어져요 어, 어로스는 튼실한 c 플러스 2 드라이브 모스를 썼고 그리고 게이밍 호시는 6 플러스 2 다소 줄어든 전원부지만 파운더세 에디션하고 똑같고 드라이브 모스를 썼습니다 어, 캐피스터도 좋은 거 썼고요 그리고 윈드 포스로 내려가니까 어? 아 이게 좀 그런데 엔체널 모스를 썼어요 그나마 이제 로우 모스패시 부하가 심하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를 박아 넣기는 했는데요 솔리드 케이블로 바뀌기도 했고 클럭도 많이 내려와서 사실 팬도두 개로 줄었고 온도도 좀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윈드포스 제품은 비교적 저렴하더라도 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의 옷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터보젯 제품하고 거의 비슷한 온도하고 소음을 보여주고요 성능도 비슷합니다 클럭 차이가 15 정도 차이니까요 다만 전원부는 약간 부실해요 만원 차이 정도 나는데 전원부 약간 부실하다 생각하고 넘어갈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펠리스 JS 제품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APG에서 전원부가 좀더 좋잖아 근데 가격이 얘네랑 얘네랑 3000차예요 당연히 그냥 펠리스 제품 사는 게 맞죠 왜? AS가 CS 이노베이션하고 ST컴을 고르라그러면 나는 ST컴을 고릅니다 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역시나 기가바이트의 하위 제품 두 개는 패스하는 라인업이 되겠죠 최상위 제품은 그래도 좋은가요? 아닙니다. 기가바이 최상위 제품, 어러스 제품에 단점이 있는데, 얘가 100mm 펜 3개 중첩이거든요? 중첩이 뭐냐면은, 3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겹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 펜이 양옆의 펜에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음도 올라가고, 오히려 온도가 100mm 펜 3개인데, 뭐 80mm 3개보다도 못할 정도 나와요. 온도를 제대로 측정은 못했는데 소음이 높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분만 좋지 소음이나 온도면서다 별로 장점이 없는 제품이고 가격도 비싼 제품이고 AS도 안 좋은 제품 물론 AS가 4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CS이노베이션 하니까 모든 면을 따졌을 때기가바이트는 추천할 제품이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2060 슈퍼에서는요 그래서 어, 여러분 굳이 사겠다면 은 어로스까지만 생각해보시고요 사지 않기를 추천드리고 기가바이트 슈퍼를 마무리하게 짓겠습니다 MSI 가 보도록 하죠 MSI도 세가지제품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만간 게이밍 Z, g 제품이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클럭이 너무 낮아요 <웃음> 그리고 얘네들은 셋다 저는 똑같습니다 어? 6플러스인데 왜 녹색으로 칠해두셨나요?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듀얼 엔 채널 모스라는 걸 썼는데 얘가 드라이버가 포함이 안된 드라이버 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드라이버 모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체널 모스가 원래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걸 붙여 놓은 거야 한 개로 상단 하단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붙여서 듀얼 엔체널 모스라고 부르고요 드라이버 유닛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듀얼 엔체널 모스 드라이버 유닛이 따로 나와는, 나와 있지만 한 개로 뭉쳤으니까 온도를 잡기에는 좀더 편합니다 그리고 부하를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당 두 개를 할당시켜줬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생각보다 전원부 품질은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1페이지당 일반적인 모습에 네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뒀고요 이 트윈 프로젝의 장점은 이런 뭐 전원부가 아니죠 진짜 장점이 이거예요 소음이 조용합니다 여전히 전제품군에서 가장 조용한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거 소음을 맞춘다고 온도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1, 2도 오른 거는 오차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음 제품을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게이밍 스트윈 프로잖아 게이밍 트윈 프로저 7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장점은 저기까지예요. 가격적으로 크게 안 비싸니까 요거 두개 사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겠는데, 역시나, AS센터가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뭐 클럭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니까 강추하기에는 쪼금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 클럭이 1800만 되더라도 점수 좀더 주고 아예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하겠는데 그게 아니라서요 MSI는 저소음을 원하시는 제품 아 저소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택이에요 조택 설마 사신 분 있는 거 아니죠 아 이게 조택 눈물납니다 한 제품 딱 내놨는데 우리나라에 어로 내놨는데 해외에서는 미니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주 짧딸막해요 기판도 짧고 쿨러도 짧습니다. 쿨러가 짧은 건 장점이 아니에요. 쿨러가 짧아서 보시다시피 뭐죠? 야, 온도 왜 이래? 아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웃음> 다른 제품보다 8도 10도 더 높게 나옵니다. 심지어 시끄러워요. 더. 뜨겁고 시끄럽고 전원부도 그냥 엔체를못스인데 심지어 하단 모스펫 두개도 안해요 1대1 대형입니다 아모스펫도 뭐야 이거 적게 넣었어 싸구려 넣었어 네, 사시면 안됩니다 그냥 사시면 안돼요 조택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시면 안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가격이 40만원 후반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갤럭시 제품 보도하죠 록 갤럭시는 6가지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거 두개가 중급 라인을 감당하고요 어, 엘리트하고 그냥 슈퍼가 젓가락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고가는 EX 게이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편 제품 근데 일단 고가에 속하는 제품부터 볼 텐데 얘가 클럭은 높은데 전원부가 어 이거 방금 어디서 본것 같은데 네 그렇죠 위에, 위에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제품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AS가 좀더 좋고 클럭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윈드포스와는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웃음> 가격이 거의 50만원 중반에 가까워지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 추천 안 할게요 어, 이 엘리트 제품은 오, 특이하게 드라이버 보스 썼네 왜? 기판이 짧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스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온도가 다소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가격은 싸지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어, 밑에 게이밍 OC 이것도 클럭하고 모든 면을 땄을 때는 좀 애매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 쓸만한 생각하는 거는 EX 화이트랑 EX 블랙 두 제품이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얘가 온도하고 소음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소음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 2, 3 d b 에 올랐기 때문에 약간 더 시끄럽다는 느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4 0 d b 에 넘지 않다면 는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다르기 때문에 내집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러우면 이게 4 0 d b 에 넘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쟀을 때는 60대 중후반 데시벨이 나왔기 때문에 참을만한 소음입니다 온도는 착해요 그리고 RGB도 있고 나름 갤럭시의 괜찮은 AS 전원부는 조금 푸실하긴 하지만 하단 모습에서 두, 개, 두 개를 지우, 집어넣으면서 커버를 치게 했어요. 좀 푸실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입적으로메이트가 있습니다. 50만 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갤럭시 제품, 요두 제품, 저렴한 제품을 찾으신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추천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수스 넘어가도록 하죠. 아수스는 제품은 진짜 잘 뽑아냈어요. 얘네가 모스펫에 돈을 안아꼈더라고요 20, 70에 쓰던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0+2 페이지라서 아주 빵빵해요. 근데 클럭도 2등이에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거든요. 성능도 좋다. 온도도 모든 공냉 제품 지금 20, 6 9 1 0전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1도예요. 근데 소음도 별로 안 높아요. 정말 괜찮은 제품이죠. 전원 부온도도 착하고. 진짜 다 괜찮은데 딱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CS 이노베이션 아니 이건 뭐 MSI나 기가바이트 똑같은데 이걸 왜 테크 삼느냐 아 그래 그렇다 칠게요 가격을 보세요 61만원이에요 61만원이면 2만원 더좀뭐살수 있죠 2070 슈퍼를 살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아요 15% 정도는 더 좋아요 가격적 메리트가 없어요 61만원 60만원 넘는 206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좀아니라 생각해요 그나마 그 08이 말고 A8이는 얘보다 5만원 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버클럭에 쓴다 그러는 거는 뭐 저소음에 품질 좋고 온도도 낮고 오버에도 크게 문제없을 전원 부고그거까진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에 제품은 제가 비록 녹색어 칠해뒀지만 너무 비쌉니다 아수스 가격만이면 은 진짜 추천하겠는데 역시 가역적으로 메이트가 없네요 어? 듀얼 제품 왜 설명 안하나요? 늘 말씀 드리지만 듀얼 제품은 패스하세요 아수 듀얼은 쓰는 거 아닙니다 아수수 여기까지 하고 컬러풀 제품 보도록 하죠 컬러풀은 똑같이 세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 불칸이 여기 포함이 됐어요 원래 기존에 2060에는 불칸 제품이 없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은 아, 2060에서 이제는 간지난 제품이 생겼다는 거죠 얘 옆에 LCD 상태창이 있다는 거 알죠 이 LCD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어요 정말 이뻐요 그리고 커버 디자인도 독특하고 뭐 LED 백플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멋집니다 심지어 전원부도 튼실해요 클럭 1등이에요 전제품 중에 1등 근데 다소 온도하고 소음은 높습니다 많이 나네요 많이 나는데 딴 제품 대비해서 온도가 뭐한 2, 3도 높고 소음도 한 2, 3dB 높습니다 미묘하게 높지만, 워낙 이쁘다 보니까, 추천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만, 한 가지가 너무 걸립니다. 얘는 그래도, 웨이커스 직접 AS니까, AS는 제껴놓고. 가격이 제정신 아닙니다. 62만원? 아니, 지금 품절이니까 62만원인 거죠? 지금 제가 품절, 품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품절이니까 62만원인 거지. 설마 62만원에 진짜 파는 거 아니겠죠? 62만원에 만원 더 주면은, 2070 슈퍼거든요? 진짜 이 가격에 파는 거라면은, 정신줄 놓은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쁘긴 하지만 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추천 제품은 아니에요 컬러풀 제품 두 가지가 더 있는데 GT는 아시다시피 단가 절감형 투펜 제품이고요 아마 히트파이프 확인을 못했는데 두개 아니면 세 개일 거예요 다섯 개짜리 절대 안해요 어, 크롭도 낮고 뭐 전원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아 글쎄요 전원부는 뭐 보고 산다 아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전원분만 보고 살 수도 있죠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일단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얘 소음하고 온도도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은 못했어요 일단 근데 높은 거 맞을 까요 기존 제품을 생각한다면 어, 컬러풀 울트라 제품은 그래도 온도하고 소음이 시각한 수준은 아닌데 히파를 너무 많이 깎았더라고요 두 개로 그뭐 원래 세개 아니면 다섯 개였던것 같은데 히파를 너무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소 코어 온도가 올랐습니다 원래 딴 제품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예, 전원부 나쁘지 않고 클럭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웃음> 가격이 <웃음> 크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클라프 제품은 불칸 빼고는 쳐다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불칸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길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물건이 없어서 저렇게 비쌀 거예요 클라프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 워드 개인 워드는 아시다시피 어디죠? e m t e 의 OEM으로 물건을 납품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입니다 위에 거는 블랙 몬스터 똑같고요 밑에 거는 뭐스트백스 듀얼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가격도 똑같은데 어 AS 센터가 다른 거죠 가격이 똑같은데 AS 센터가 CS 이노베이션입니다 e m t e c s 이노베이션 AS 체감 극과 극이죠 가격이 똑같으면 당연히 e m t e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 워드 제품은 별다른 설명 하지 않고 어, 구매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에브가는 아직 미출시예요 근데 내가 적어뒀어요 해외 리뷰가 있더라구요 근데 별다른 장점이 없어요 SE 울트라 제품 SC 울트라 제품은요 전원부가 레퍼런스 기준이고요 클럭도 다소 안 넣고 뭐 백플 LED 다 빠져있더라구요 그나마 소음이나 온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추천하기 좀 애매하더라구요 어,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직 출시도 안됐으니까 설명도 대충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말리도 한가지 제품 내놨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무슨 느낌이에요? 네 조택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조택 말하고 했죠? 사지 말라고 했죠 이것도 안 사시면 됩니다 아툼? 아툼도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아, 이게 위에랑밑에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 기분 탓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얘는 백플하고 블루 LED는 넣어주셨죠 가격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2060 슈퍼 품질 비교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온 제품이 다소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 급해서 사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참고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기 전에, 그러면은, 신선조님이 추천한 제품은 어떤 건가요? 라는 물음에 답변을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의 여유가 됐고, 50만원 중반까지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은, ENTEC의 블랙몬스터, 아니면은, 터보젯 혹은 펠릿의 JS, 이세 가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세 가지 제품은 뭐 하나 딸리지 않아요. 소음, 온도, 품질, AS, 외형. 전부 다 평균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0 6 0 슈퍼 중에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이라도 싸게 살려면 펠리거 사시고요. 나는 그냥 만원더 주고 EMTEC 할래? 그러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음을 찾으시는 분한테는 늘 추천하는 MSI, 게이밍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트리어보다는 뭐 딱히 크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역시 트윈 프로젝 7도 조사온 제품이기 때문에 조용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가형 제품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갤럭시를 추천드릴게요 갤럭시 EX 화이트 블랙 이두 가지 제품은 확실하게 50만원 이하대에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고 그에 비해서는 온도나 소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소 아쉬운건 전원부 정도긴 한데 오버클럭 하지 않고 쓰신다면 문제 될건 없습니다 예, 네, 이 정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외형적으로 뽀대 아니면 극한의 그 품질을 원하신다면 은 아수스 0 8이 말고 A82제품이나 가격 안정화되는 불칸을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불칸 판매업체가 20몇개 밖에 없는거니까 품질이라서 너무 모른것 같아요 아마 저거 50만원 후반 정도에 살수있을것 같거든요 그때 불칸을 한번 보시거나 외형적으로 이쁜거 혹은 극한의 품질을 원한다 그럼 a 8이이 정도까지 추천드릴게요 을 남은 이 제품은 사실 고려치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고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럼 오늘 2 0 2 0 슈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추천 안 오신 분이 있나요? 추천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품질 비교퍼 혹은 뭐, 더, 더 나은 다른 정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틀린 게 있다면 밑에 언제든지 리플 남겨주시고요. 의문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밑에 리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의를 살짝 차려서 적어주세요. 아, 그, <웃음> 24분 동안 실컷 떠들었네요. 진짜 불러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빠이빠이!